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하프라이프 시리즈의 후속작인 하프라이프 알릭스가 지난 2019년 11월 18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공식적으로 게임을 발표했으며 11월 21일 트레일러를 공개함으로써 13년만에 하프라이프 시리즈의 후속작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동안 벨브는 사실상 제대로 된 작품인 도타2를 마지막으로 근 6년간 신작을 출시하지 않았는데요 아마 그전에 많이 출시했다고요? 이건 v r 용 체험판에 불과하고 이건 어... 게임이라 부르기도 힘들죠 그리고 이건 얘네가 기획하고 작정하고 만든게 아니라 본인 게임에서 만든 요즘에 모드 하나가 흥하니까 따로 협업해서 만들었으니 뭐. 개인적인 의견으론 근 6년간 밸브가 직접 기획하고 감독하고 제작한 게임은 없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아니라면 말고요 아무튼 중요한건 이게 아니라 역시 이번에도 3을 세지 못하는 밸브는 하프라이프 3라는 이름 대신에 하프라이프 알릭스라는 이름을 채택하여 이악물고 3을 세지 않을 것이라는 굳건한 의지를 드러냈죠 그렇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알릭스 일단 하프라이프 시리즈 의 후속작이라는 것만 생각해보면 무려 13년만에 제작된 게임이다 보니 어떤 형태의 게임 게임으로 출시하던 간에 사람들의 환호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상당히 혼란스러운 여론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가장 큰 걸림돌은 게임이 VR로만 제작되었다는 것이죠 현재까지 vr은 초창기에 비해서 확실히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고 일반 가정에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게 많이 경량화가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도 vr이 보급되었다고 생각될 만큼 가정의 보급화가 잘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스팀의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통계에 의하면 스팀 전체 유저 중에 vr 헤드셋을 보유한 유저는 오큘러스 리프트 0.38% htc5 0.34% 오큘러스 리프트 s 0.14% 메이저 기기라고 할수 있는 3대 기기의 점유율만 살펴봐도 1퍼센트. 0가 넘지 않을 만큼 절망적인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 vr에 새로운 작품을 출시한다는 것은 기존 유저들로 하여금 그다지 달가운 소식이 아니긴 합니다 또한 이번 하프라이프 알릭스를 플레이하기 위해 많은 게이머들이 vr을 구매하려 한다 해도 현재 가장 메이저 기기라고 할수 있는 htc vive 같은 경우에는 vive vr 85만원 바이브 vr 프로 기준 약 160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그나마 보급화에 최적화된 오큘러스 리프트는 399달러 현재 한화 기준으로 약 46만원 오큘러스 퀘스트는 64기가 기준 399달러 128기가 기준으로 499달러 5 8만원으로 적게는 46-58만원에서 많게는 80-150만원까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지어 오큘러스는 한국 정발도 안했다고요 뿐만 아니라 VR기기 같은 경우는 오큘로스 퀘스트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PC에 연결을 해야 구동이 가능하며 VR 환경 특성상 일반적인 게임의 사양보다 높은 사양이 요구될 수 밖에 없는데요 알릭스 기준 최소 사양이 i5-7500, 라이젠 5-1600, g t x 1 0 6 0 RX-580 12기가 램을 요구하는데 이걸 토대로 새롭게 컴퓨터를구매 한다는 가정하에 현 최저가 기준으로 약 100만원 상당의 금액이 요구됩니다 그렇다는 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있는 사람이 이 알렉스를 즐기기 위해서 투자해야 하는 최소 비용은 적어도 150만원 그 외에 모니터 키보드를 포함해서 어디까지나 최소 사양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게임을 돌리기 위한 컴퓨터 스펙업까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면 적어도 200만원 상당은 투자를 해야 해당 게임을 원활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현재 vr의 보급률이 낮은 이유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작품을 vr로 출시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나 보급적인 측면에서는 모바일 출시보다 더 못하다는 생각이 들만큼 현재 VR기기의 환경과 보급률은 보시다시피 처참한 상태죠 현재까지 VR기기들은 이동이라는 명확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례성이 강한 콘텐츠 위주로 게임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기기라고 불릴 수 있는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경우 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풀무선 VR을 완성시켜 VR이 가진 장소적인 제약을 상당히 개선시킨 제품으로 가격도 HTC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출시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호평을 일삼고 있는데 그렇지만 VR의 근본적인 이동에 대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풀무선이라고 하나 PC에 연결하지 않는 덕분에 기기의 기본적인 사양은 매우 떨어지는 편이라 하프라이프 알릭스 같은 고사양 게임은 즐길 수 없습니다 없는 수준이죠 물론 최근에 pc의 화면을 렌더링 하는 시스템은 오큘러스 링크를 통해서 이런 점을 개선하긴 했지만 아직 고질적인 문제는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집인 경우 본인의 방 하나가 10평을 넘어가는 경우는 매우 적은 편에 속하며 설령 넘는다고 해도 침대 등 다양한 가구들을 배치때문에 실질적인 활동 벼위는 10평 이내인 것이 동서양을 떠나서 일반적인 가정집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활동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vr들은 직접 움직여서 게임을 플레이 하기 보다는 텔레포트 나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이동하는게 보편적인 v r 게임들의 이동방식입니다 그러다보니 여러가지 몰입도와 이동 이 필요한 게임에서는 이동이 매우 불편하며 몰입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서 작용하게 되죠 물론 이렇게 특수한 주변기기로 사용자의 제자리 움직임을 인식하여 앉기 달리기 점프 등 다양한 캡처가 가능한 주변기기도 존재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일반 가정집에 들이기엔 가격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부담되는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vr게임들이 이러한 태생적인 한계를 해결하지 못하 하고 이동을 크게 요하지 않는 게임들이 많으며 이동이 있는 게임이라도 큰 비중 을 차지하지 않는 게임들이 대부분 입니다 현 vr 게임의 1인자라고 할수 있는 비트세이버가 이동이 전혀 필요없는 게임이라는 것만 봐도 충분히 알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의 방식이 기존의 타게임들과 별 다를게 없다면 아무리 잘 만들었다곤 하나 게임의 몰입도 측면에서 확실히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게임 플레이의 경험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 트레일러만 봐도 앞으로 달린다든지 점프를 한다든지 하는 격동적인 이동 장면들이 들어있지 않는 것만 봐도 vr 게임들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이동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릭스가 그렇게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VR 시장은 등장부터 많은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뭐 미래 기술이다, 혁신이다, 혁명을 일으킬 기술이다 등등 각계각층의 주목을 받아왔었습니다. VR 전문 회사인 오큘러스 VR을 페이스북이 인수한 건 이미 유명한 이야기죠. 해외 통계 전문 사이트인 스타디스타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VR과 AR 시장은 160억 달러 하나로 약 18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에 비해서 현재까지 VR 시장의 성장을 생각해본다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수치이기도 하죠 앞서 설명했던 vr의 고질적인 문제 덕분에 많은 대형 게임사들은 vr의 개발을 피하거나 스카이림 vr처럼 기존에 있던 게임들을 vr로 맞춰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덕분에 이례성이 짙은 콘텐츠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몰입형 3d 체험을 위해서 개발된 기기에서 몰입형 콘텐츠가 거의 없는 인지부조화적인 시장구조라니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뭐키키아 롤러코스터 체험이 전부죠 그렇기 때문에 트리플 에이크 게임을 개발할 역량이 있는 대형 게임사들에서는 vr 게임의 제작에 대한 시도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벨브는 attc 개발에도 참여한 적이 있으며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본인들이 직접 vr을 개발해서 시중에 판매를 하려고 있을만큼 vr에 관심이 정말 많은 회사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회사에서 vr 게임을 본인들의 가장 큰 ip인 하프라이프를 통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건 알릭스의 평가를 본 뒤에 후속작의 개발 여부까지 열어둘만큼 상당히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고 노하우를 쏟아부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알릭스가 기가 막히게 잘 뽑혀서 vr 시장에 전례가 없던 흥행을 이뤄낸다면 이를 본 다양한 대형 게임사들이 vr 게임 개발에 참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 경직되어 있던 vr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이 현재로선 알릭스가 가진 가장 큰 사명이라고 볼수 있죠 물론 이렇게 게임에 대한 기대감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막중한 만큼 이번 알릭스가 보기 좋게 실패 해버린다면 안 그래도 처참했던 vr 게임 시장을 더욱 위축시켜버리는 양날의 검과 같은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밸브는 1998년 하프라이프라는 게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많은 게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명백한 게임 회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 도타2 출시 이후 이렇다 할 게임 출시 없이 오직 기존에 출시한 게임들의 서비스에만 신경 쓰고 있으며 아무래도 스팀이라는 괴물 같은 서비스가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여론도 그렇고 게임 개발보다는 스팀 서비스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이 나올 만큼 알릭스 출시 이전까지 밸브의 게임 출시는 거의 전무하다 했죠 그나마 가장 최근에 출시한 두 게임인 아티팩트와 도타 언더로드를 잠시 살펴보면 아티팩트 같은 경우는 역대급으로 폭망해버린 수치스러운 작품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만큼 현 벨브의 개발력이 의심될 만큼 처참한 수준의 게임 개발력을 보여주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벨브의 신규 게임은 본인들의 게임인 도타2 유즈맵에 있던 모드를 회사와 협업을 맺어 제작한 게임인 만큼 본인들이 게임을 주도해서 개발했다고 보긴 힘든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1년에 출시된 게임 특히 아티팩트를 살펴보면 보고 있으면 금그 몇년동안 제대로 된 신작 하나 출품하지 않았던 밸브가 스팀의 서비스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게임 개발에 감을 잃은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최근까지 보여준 밸브의 모습은 위태위태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시대를 뒤흔들었던 많은 게임 개발사들이 있었지만 결국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게임 개발을 삼거나 본인들이 읽어놓았던 ip들의 성공에 도취하여 안일하게 개발하던 게임 개발사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넥슨이라는 좋은 선례가 있듯 이렇다 할 게임 하나 신작 하나를 근 6년 동안이나 내놓지 않았던 개발사의 신작과 안성도는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의심을 증폭시켜준 아티팩트라는 좋은 설레를 남겨준 작품이 뜻이 말이죠 아무튼 이번 알릭스는 앞서 설명했듯이 성공한다면 게임 개발서로서 벨브의 입지를 다시 다지면서 사실상 처음으로 흥행에 성공한 트 AAA급 VR 게임이라는 타이틀을 가진과 더불어 VR이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 게임이 될수 있지만 만약 게임이 실패한다면 게임 개발서로의 역량의 의심과 안그래도 경직되어 있는 vr 시장을 더 암울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양날의 검 같은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하프라이프 알릭스가 vr 개발에 다수 참여했던 밸브의 노하우를 쏟아부어 고든 프리먼이라는 최고의 게임 캐릭터를 배출시킨 하프라이프 시리즈의 멋진 귀환을 알리는 성공적인 작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발 게이브뉴 당신이 옳았다는 걸 알려주세요